자 이번에는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가 무엇인지 자 데이터가 많으면 먼저 정렬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우리는 필터라고 합니다 자이 필터 기능은 정렬처럼 데이터 탭에 자 정렬 및 필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고 고급이 있어요. 이두개다 필터 기능입니다. 자 그냥 필터는 자동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고급이라, 고급이라고 급이라 써있는 것은 고급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되면 자 물품 판매 현황에서 임의의 지역 데이터만 골라서 표시하거나 판매 수량이 일정 수량 이상인 판매목록만 보이도록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표시하거나 인쇄하려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표시하거나 인쇄하려면 어떻게 쓴다고요?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 중에 제가 간단하게 찾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표시하거나 인쇄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필터입니다 기자 엑셀에서 제공하는 필터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데이터 탭에 그냥 필터라고 써 있는 것이 자동 필터고요 오른쪽에 고급 이라고 써 있는 기능이 바로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는 메뉴에서 편리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뭐 손이 갈게 없고요. 자, 우리가 범위 선택하시고 필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 자, 이런 목록 기호들이 나타나요. 이 목록 기호를 클릭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게끔 초이스 할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다양한 조건을 결합해서 설정할 수 있는 고급 필터 이거죠? 자 고급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고급 필터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할거냐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물을 보여줄거냐 내가 선택한 목록범위가 어디냐 자 그러면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찾는 조건이 무엇이냐 자 그리고 다른, 종,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되죠 어디에다가 복사할 거냐? 등등 설정할 수 있는 고급 필터 대화상자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보여 줄 수가 있다고요. 자, 필터 기능을 수행하면 워크시트의 전체 데이터 대신에 필터링된 값만 보여 주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는 삭제된 것이 아니라 필터를 해제시키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이만큼만 남았다더라. 그럼 나머지 이만큼 다 어디 간 거예요? 삭제된 건가요? 지워진 건가요? 그럼 뭐죠? 음. 필터 기능을 수행하면 워크시트의 전체 데이터 대신 필터링 된 결과만 보여진다. 그 나머지 데이터는 삭제된 것이 아니고 필터를 해제하면 원래대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서 긴장을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터의 첫 번째 자동 필터입니다. 자, 자동 필터 메뉴는 필터 기능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예제로 는 자동 필터 설정과 해제하기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제하느냐. 자, 실습 판매 목록 시트에서 지점명과 분류 필드를 조건으로 지정해서 자 실습 판매목록에 지점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점명이 여기 있네요 그쵸 자또 하나가 뭐였습니까또 하나가 뭐였어요 분류였어요 지점명과 분류 자 그러면 여기 지점명과 이 분류 자이 두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자 여기서 내가 찾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보여지겠다 그것이 바로 고급 필터죠 자 그래서 자 지, 지점명과 분류필드를 조건으로 지정하여 특정 지점에 특정 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하도록 자동필터 기능을 활용해보자. 자동필터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점명과 분류필드의 조건을 지정해서 해당 지점에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해라. 특수 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해라. 자동필터 기능을 이용해 봅시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범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범위 선택하시고 자데이터대의 정렬 및 필터에 자동 필터를 빵 하고 누릅니다 자 그렇더니 각각의 컬럼명 옆에 뭐가 생겼습니까 목록 기호가 만들어졌죠 그쵸 자이 목록 기호 지역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역 옆에 있는 오른쪽 목록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시면은, 자, 하단에, 자, 검색이라고 하는 텍스트 박스가 있고요. 그 위에 모두 선택,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있는 네 가지 요소는 다 선택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인천과 충남의 데이터는 보고 싶지가 않아. 경기와 서울 것만 보여 주고 싶어 그러면 모드 선택을 해제 하시고요 경기와 서울만 체크 하시게 되면 나머지 인천과 충남은 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여기서 선택한 경기와 서울 기준으로 뭐가 된다고요 네, 필터링 된다고요 서울과 경기 나머지 데이터는 다 없어졌습니다 지워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필터를 수행시키게 되면 여기 왼쪽 행 머리글 보세요 숫자가 다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어, 그것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목록 기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자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특정 지점에 특정 분류에 해당한 텍스트 데이터만 표시하도록 자동 필터 기능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정렬 및 필터에 있는 자 필터를 사용해봐라. 자동 필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점명 필드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노원만 no 선택해놓은 확인해라. 그리고 목재. 뭘까요? 자, 노원은 no 지점명이 있죠? 자, 지점명을 클릭하시고, 자, 노원만 no 찾겠습니다. 노원. No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노원에 no 관련된 데이터만 쭉 리스트업 되죠. 자 분류 필드에 목록 단추를 목재만 선택하고 확인해라. 자 분류가 있고요, 분류가 목재, 철재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목재인 것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서울 노원 목재의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자, 맨 밑에까지 네 명의 아, 이름이 필터링 된 겁니다. 아 자동 필터는 자 우리 또 다른 거자 지금 판매번호 판매번호 옆에 붙어 있는 이 목록 기호하고요. 지역과 지점명과 분류와 보이는 이큰 나무처럼 생긴 자, 목록 기호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지역과 지점명과 분류에는 자, 이 필터링 기능이 지 적용되어 있다란 얘기예요. 자 아까 모두 선택되어 있었는데 철제만 바꿨었고 그것을 다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모두 선택 기능이니까 데이터 더 많아지겠죠. 자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류는 했었구요 지점명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나는 노원에 관련된 사진만 보겠다. 그러지 말고, 전체 사진을 다 보시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오른쪽에, 목록교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경기 서울만 선택되어 있어요. 자, 모두 보여주세요.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전체 모두이 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택적 자동 필터 설정하기. 선택적으로 자동 필터 설정하기. 자, 필터 링에 사용 사용하는 필트, 필드 값이 무뭐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따라 범위나 특정 값과 비교해 연산, 연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자동 필터 메뉴를 활용해서 판매 2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 보자. 자 우리 100명의 학생 수가 있습니다. 20명의 하, 아, 20명의 학생들의 뭐 실습 평가는 뭐 누락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겠다든지 그러면은 자그 상위 몇명 아, 20%라고 하는 기준만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최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터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자동 필터 메뉴를 사, 사용해서 판매계 20%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해보자. 자, 예제 문제 가시게 되면. 판매계 20% 이상인 데이터만 표시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판매액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데이터에서 목록 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그 상태에서 자 선택적인 자동 필터 니까 여기 모두 선택의 숫자들이 쭉 나와있어요 자 금액만 나와있지 실제 어디까지가 판매액 20% 이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숫자 필터가 있고요 숫자 필터를 누르시면 같음 같지않은 보다 큰, 크거나 같음 등등의 엑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서 자동 필터 할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필터가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찾을 조건이 쭉 나옵니다 판매에 뭐 등호 같지 않다 크다 크거나 같다 아니다 작다 그쵸 근데 얼마라고 했어 판매액 20% 이상이라고 했다고 20% 이상 어 사, 사용자 지정이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판매계의 숫자 필터에 어, 여기 보시면 상위 10% 가 있는데 자동 필터 메뉴를 사용하여 판매액의 20% 이상이니까 어,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자 상위 10% 에다가 그러면 상위 1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20 으로 바꿔 주고요 자, 우리의 기준은 퍼센테이지 20% 상위 20% 이상인 데이터만 보여주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예. 자, 수많은 데이터 중에 20%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필터의 결과는 왼쪽에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라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 데이터는 자, 삭제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 했죠 자, 이 필터를 해제하시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판매 20% 인 이상의 데이터 표시해 보자 자또 다른 비슷한 문제입니다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의 물품의 판매 데이터만 표시해 보자 자, 이것은 이렇게 방법이 들어가죠. 사용자 지정.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원래 데이터에서 모두 선택하고요. 자, 원래 데이터에서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자, 그러면 자, 이 자동 필터에서 모두 선택 기능이 아니고요. 숫자 필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정확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조건이 나오죠. 얼마? 30만원에서부터, 30만원에서부터 40만원 이하. 그쵸? 뭐가 들어가요? 음, 잘못했네요. 자, 엔터칠 것이 아닌데. 자, 다시, 자,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시고요. 여기는 30만원 이상. 자 여기는 40만원 이하 자 이거네요 자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뭐하겠다 필터링 하겠다 30만원에서 40만원 이하 아 자동 필터는 어떤 어, 우리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아니고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동 필터는 자 각각 컬럼 명의 이러한 목록 기호가 붙게 되고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터링하는 것을 자동 필터라고 하는구나. 반면에 고급 필터는요.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또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고급 필터 도구를 사용하면 다양한 필터 조건을 엔드나 오아 조건식으로 결합할 수가 있구요. 필터링 결과 중에서 중복된 값을 제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필터링 결과를 같은 워크시트의 다른 위치나 다른 워크시트에서 다른 장소로 그 결과 값을 표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급 필터의 특징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워크시트에 조건을 입력해야 돼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조건 값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원본 데이터와 다른 위치의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 데이터 위치 말고 다른 워크시트가 됐든 다른 엑셀 문서에다가 추출할 수 있다 특정한 필드 열만을 추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필드에 3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두개 이상의 필드를 엔드나 예, 오아로 결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 밑에 보여지는 이 고급필터 대화상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고급필터 즉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 자, 오른쪽 어, 고급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대화상자가 나타나는거예요뭐 결과 화면을 현재 위치에다가 보여주겠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보여주겠냐 데이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이 데이터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너가 만들어준 조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자 이런 형식에 맞춰서 입력하시게 되면 음,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값이 화면상에 노출이 되는거죠 자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자엔 n 조건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 r 조건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이 두개의 차이점은 자 구분이 프리미엄이면서 직급이 대표인 사람을 검색해라 그런 뜻인데 프리미엄과 대표로 가는 조건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행에 나와있잖아 같은 행의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앤드 조건이라고 불러요 앤드 조건은 뭐였습니까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결과를 찾는 함수가 AND라고 했어요. 반면에 OR는 자 여기는 구분이 프리미엄이거나 직급이 대표인 사람을 검색하십시오. 자 그러면 구분이 프리미엄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 직급은 대표적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실제 검색돼서 출력되는 값은 프리미엄 여러 명 있다면 그만큼 출력이 되는 거지. 오와 조건은 여기처럼 조건의 값을 서로 다른 행에다 입력해주면 오와 조건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값을 필터링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직접 해봐야 되겠죠?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빈 셀에 필드 이름과 조건식을 작성해야 한다. 조건식을 같은 행에 입력하면 엔드 조건이고요, 다른 행에 입력하면 오와 조건이 됩니다.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300만 원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링하게 오화 조건을 작성해 보자. 자 여러분 자 여기 오화 조건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면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오화 조건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오화 조건이란 말이 없는 경우에는 앤드 조건을 써야 되는지 오화 조건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죠. 자 그럴 때는 자 조건과 조건의 어,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end 조건의 경우에는, 문장이, 뭐, 그리고, 음, 뭐, 뭐, 이면서, 그리고, 어,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되면, end 조건이고, end 조건은 조건 값을 같은 행에다 입력해줘요. 반면에, 오하는뭐라고요 뭐뭐이거나 또는 그러나 자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면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값을 결과, 결과 보여주는게 오아조건이라고 자 그러면 수, 수량이 110개 이상이래요 자임미의 셀에다가 임미의 셀에다가 아 수량이 10개 이상 자 이상은 자기를 포함하고 있죠 자 얘는 컬럼 명이구요 자 얘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판매액이 자 얼마 300만원 이상 이상이면은 자기꺼 포함은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런데요 자 10개 이상 300만원 이상 이 조건이 지금 같은 행에 있잖아 같은 행에 있으면 뭐라고 앤드 조건 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5화 조건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값을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자 이것이 바로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조건 범위가 돼요. 자 이것을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우리 실습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모든 모든 데이터 다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탭에 자, 자동 필터를 빼겠습니다. 자 이미 셀에다가 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수량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수량이 10개 이상 판매액이 300만원 이상 자, 수량이 자 그대로 수량 복사해주고 몇개 이상 30개 이상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판매액을 얼마 이상 300만원 이상 자 그러면은 이 두개의 이 범위가 조건 범위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조건범위입니다. 문제에 주어지면,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자, 이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자, 수량이 10개, 아, 30개가 아니라 10개네요. 10개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300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링, 필터링 하기 위해서 오아 조건을 쓰십시오. 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같은 행에 입력하지 않고 다른 행에 입력했기 때문에 얘는 오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 고급 필터를 쓰는 건데요. 자 데이터 범위, 자 우리가 선택한 데이터 범위 모두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자 고급을 클릭합니다. 고급, 자 고급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현재 위치에 필터라고 되어 있고 목록 범위에 내가 선택한 이 데이터 범위가 그대로 들어가 들어갑니다. A열 3행부터 HL 65행까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목록 목록 범위가 잡혀요. 그다음에 자, 조건 범위가 있습니다. 자, 조건 범위는 아까 문제를 읽고 내가 만들었던 그 조건의 자리들 얘기해요. 자, 수량에서 판매. 자, 이 자리 전체를 범위로 잡아주는 게 조건 범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선택한 이 데이터 범위 있죠? 이 범위의 데이터는 없어지게 되고, 이 결과값만 노출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 필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위가 되는 거고요. 자, 다른, 다른 위치에다가 결과값을 보시거나 다른 워크시트에다가 결과값을 볼수 있게 되는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시게 되면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되죠 자,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만약 나는 자 여기 지금 ar65행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ar68행부터 자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필터링 하겠다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네 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겁니다. 보세요. 조건이 뭐였냐면 수량이 10개 이상. 근데 여기 9개가 있습니다. 9개 있어요. 판매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00만 원 초과하는 거다 나왔죠. 자, 그런데 수량이 9개이지만 판매액이 300만 원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자, 아까 얘가 뭐라고 했죠? 아까 문, 조건의 문장이 뭘로 연결돼요 뭐뭐 이거나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또는 즉 두가지 조건 중에 자,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300만원 이상 이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물을 반환시키는 조건이 오아조건 이라고 자그 예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자 고급 필터에 회원 명단 이라고 하는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여기도 데이터가 꽤 많이 있네요 자 데이터가 있고 여기 보니까 번호가 막 순서가 엉켜 있네요 뭔가 좀 정렬이 된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린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원 구분이 프리미엄이거나, 자, 회원의 구분을 입력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있죠. 자, 구분에는 실버도 있고요. 프리미엄, 일반, 뭐, 골드 등등의 구분들이 있어요. 그쵸? 회원 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어디 나옵니까? FL에 나와 있죠. 사원, 대표, 과장, 대리 등등. 다양한 직급들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회원 구분이 프리미엄이면서 직급이 대표인 사람을 검색해줘라. 자, 그럼 이렇게 해야죠. 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자, 위에는 컬럼명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더 안정적입니다. 자, 구분이 구분이 뭐라고요? 아, 프리미엄이라고. 프리미엄이었다고. 그리고 직급이 뭐였어요 직급이 뭐 대표 였습니다 자 구분이 프리미엄이면서 자 여기 이면서로 연결됐죠 그래서 같은 행에 입력하는 겁니다 직급이 대표인 사람 자 이것이 바로 조건 범위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첫 데이터부터 데이터 범위를 다 잡은 상태에서 다 잡았죠 데이터 범위를 다 잡은 상태에서 자이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 탭에 고급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목록범위가 a열 50행부터 j열 70행 맞나요? 어, 잘못됐네 그쵸? 그럼 다시 잡아야죠 자 목록범위는 a열 4행부터 자 제목까지 제목부터 볼게요 그리고 제열 48행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조건범위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범위를 쭉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복사 위치를 지정하려면 다른 장소에 복사를 체크하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 로 찍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다 찍겠습니다 m열 어, 여기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쭉 노출이 되죠. 아왜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맞나요? 구분이 프리 프리미엄이면서 직급이 대표였는데, 자 그럼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 자 기본 데이터에서 다 이거 다 지우, 지우겠습니다. 음, 자, 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회원 구분이 프리미엄이거나 직급이 대표이거나 음, 약간 이것죠. 회원 구분이 프리미엄면서 직급이 대표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두 개의 조건이 있고요. 이두 개의 조건 범위를 만들어 놓고 자 데이터를 자 기본 데이터를 범위를 잡습니다. 잡고요 고급 버튼 클릭하시면 자 현재 잡혀 있는 데이터 범위 목록 범위 들어가 있고 조건 범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 여기가 바로 조건 범위가 됩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예 저는 82행에다가 결과 값을 찾아볼게요. 자 확인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딱한 명만 나오잖아 이것이 바로 엔드 조건이라고 구분이 프리미엄 그리고 직급이 대표 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데이터만 검색해라 그 뜻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 조건 범위를 똑같이 했는데 대표를 밑으로만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리미엄과 대표로 가는 두 개의 조건이 같은 행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 오와 조건이라고. 자, 그럼 오와 조건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 그대로 다 출력하는 거고요. 직급도 대표인 대표에 포함되는 사람들 모두 다 출력하게 돼요. 자, 그럼 당연히 엔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값보다 오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값이 더 크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조건값으로 우리 오화 함수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데이터, 자 기본 데이터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데이터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급을 클릭해서 자 목록 범위 확인하시고요. 자 조건 범위 어디였습니까? 자 우리 지금 새로 만든 데 여기가 조건 범위입니다 자 어디에다 복사하겠습니까 현재 위치에다가 복사를 하든 아니면 자임의의 공간에다가 아, 나는 따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m열 77행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출력되는 데이터 확인하세요 자 프리미엄 프리미엄 프리미엄 어 현재 프리미엄 다섯 은명이야 다섯 명 인데 자, 다섯 명이잖아요. 그럼, 골드, 실버, 일반, 골드, 골드, 일반. 이 사람들은 프리미엄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검색이 됐을까요? 어떻게 검색이 돼요? 직급이 대표인. 그죠? 자, 어떤 것은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대표만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 조건은 이 두가지 조건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출력되는게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오상성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 하나씩만 만족하잖아요 그래도 결과 값이 출력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오화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터링은 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지만 자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고급 필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ITQ나 컴퓨터 활용 능력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조건 범위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 해봤기 때문에 뭐 크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고급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엑셀 능력자가 되는거죠 자 여러분들 자 정렬과 필터 자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필터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